네. 약간 구독자 사양인데 응, 응. 결혼을한 진짜 망나니 결혼할까진 아닌데 근데 이 사람 은 결혼치고 아... 못해 사람들도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개망나니? 노랑? 아닌데? 미워할 것 같지 않은데 얼굴도 괜찮고 웃는 모습도 예쁘고 남자라도 웃는 모습이 예뻐 이런 안녕하세요. 선생님 오늘은 네. 약간 구독자 사연인데 음, 음. 결혼을 한 진짜 망랑이 아. 요 결혼을 했는데 일도 안 하고 음. 진짜 개차반처럼 사나 봐요. 음.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? 아. 네, 그런 사람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. 결혼할 사주는 아닌데. 아 그래요? 응. 근데 이분도 결혼을 글쎄? 결혼을 일찍 하라는 사주는 아니고 결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안한 걸로 보인다는 얘기야. 그리고 막난니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가고 자기 고집이 세. 사람들도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데 사주에는 가만 있으면 안 돼. 머리는 똑똑하고 영특하단 말이야. 어 뭔가를 내가 외우는 거나 뭐 이런 공부 같은 걸 못한 사주는 아니야.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혼을 했어야 되고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야 돼. 지금은 혼자로 보이세요? 어 혼자로 살아야 돼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. 이 사람 은 누가 이렇게 나를 가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. 여자를 만나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야 돼. 뭐, 내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옥맥이나 뭐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. 야 어, 올해는 그런 거 아니야? 올해는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뭔가 개망나니? 놀아? 아니. 올해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? 올해 운이 시작하라는 운이 들어왔잖아. 작년까지는 이 사람이 조금 힘들게 넘어오라는 형국이었지만 었올해 내가 새로운 일이 딱업그레이드라는 형국이거든. 새로운 일이 나한테 확 들어와서 뭔가 시작을 했을 건데. 뭐. 시작하면 잘 돼요. 올해는 아마 잘될 거야 이 사람이. 올해부터 운이 들어와서 풀리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뭔가 시작을 했다. 그러면 괜찮을 거야.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할 것 같지 않은데. 얼굴도 괜찮고 웃는 모습도 이쁘고 남자라도 웃는 모습이 이뻐 눈 웃음 치는 거 입술이 이렇게 살짝 웃는 모습이 예쁘게 보여 내가 봤을 땐 그래 할머니가 봤을 땐 예쁘게 보인다 그래. 성격도 좀 이게 있어.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센 성격이야. 그치만은 어떻게 해? 그래도 배풍되는 확교배어 근데 찔들하게 배풀는 사람은 아니야. 좀 딱. 부러지는 성격? 그리고 이 사람 생일을 봤을 때는 머리가 똑똑한 사이야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든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야. 근데 편하게 앉아서 뭐 펜떼 굴리고 이런 건못 해. 좀 돌아다녀야 돼. 좀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일도 하고 올해는 분명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거야. 뭐 개망나니나 뭐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<웃음> 그럼 선생님. 네. 이분 사실 이분 음. 망나니는 아니에요. <웃음> 지금 연예인이에요 제가 한번 <웃음> 어... 이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아, 한번 했어요 그러셨어요? 네, 근데 이 분이 <웃음> 네.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결혼도 어. 못했어요 여애를 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결혼은 아직도 못 그러니까 왜그냐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고 많이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할머니 그러시잖아요 왜안 할까요? 근데 이 사람 은 결혼 지금 못해 왜그냐면 누구한테 옹매이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어떤 여자를 만나다가도 그 여자가 나를 구속하려 그러면 안 만날 거야 아마 네, 성격이...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결혼해야 대한 그. 그게... 그게 맞지 않아. 근데 뭐 내가 봤을 땐그게 결혼을 쉽게 할것 같지 않아. 못할 수도 있어요? 안할 수도 있어. 이 사람은 쿨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거, 사람이야. 아.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할수 있는 거. 쿨하게 살고 싶은 사람,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, 내가 뭔가 걸림돌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. 이분 올해 드라마가 나와요. 넷플릭스에서. 아.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새로운 걸들어왔어왜냐면 네, 올해 운이 그런 게 들어와 있잖아. 드라마를 만약에 시작했다면 인기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. 근데 모르겠어 나는 웃는 게참 이뻐 보이게 보였거든. <웃음> 드라마는 이분이 진짜 안 하다가 음. 하는 거거든요. 음. 그 드라마가 그래도 어느정도까지 잘되는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올해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굴러가든 운이 있으면 잘 굴러간다고 아, 어. 어. 그래서 이분 지금 하는 게 아마 그래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구설은 없어요 이분? 구설은 그동안 많이 왔지만은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좋은 것도 뭐냐면은 3일 이상 생각 안 한다는 거 구설을 들어도 3일 이상 무시해버리는 왜냐면 그 동안 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. 그래서 뭐구설이뭐 그렇게 뭐 민감한 것 같지는 않아. 그냥 자기 앞만 보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어. 그리고 자기 목적을 짓잖아. 그럼 거기에 오링을 한단 말이야. 지금 탑 배우예요. 선생님은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응, 정말 몰라요. 탑 배우인데 응. 그 자리를 들면 좀 언제까지 뭐? 꾸준히는 잘갈것 같. 아이 사람이 아마. 지금 나이보다 30대에 조금 약간 힘든 게 있었을 거고 오. 지금은 그 고비를 넘어가서도 괜찮아요. 건강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은 어, 어디를 어 조심해야 되냐면 이분이 아마 술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술을 안 먹어야 돼. 술을 많이 먹으면 이런 분은 간이 빨리 망가지는 사지요. 그래서 술 같은 거, 담배 이런 걸좀안 하시면 그런 거좀 조심해야 돼야 되는데 내가 무슨 좀 드시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. <웃음> 어?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것 크게, 크게 걱정할 건 없고. 왜냐면 체격도 받쳐주고 모든 미모도 괜찮고. 뭐 어떻게 보면 남자다운 것도 있지만 여자 같은 그런 성향도 있어. 좀 마음이 좀 어린, 누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이 사람을 배우자가 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분을 아기같이, 아들같이 챙겨준다 그러면 은 괜찮을 거야. 조금 외로움을 좀 많이 타르시는 분? 어. 그,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하실 거라만. 음, 근데 분이... 그런 분이 지금은 없어.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분이 없는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뭐 결혼 생각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지.